대머리는 강하다라는 말처럼 게임 속에 등장했던 대머리 캐릭터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재물로 바쳐 일반 캐릭터들과는 수준이 다른 강력함을 보여준 경우가 많은데요 잘생긴 주인공 캐릭터들에게 실증을 느낀 유저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대머리 캐릭터들에게 알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초반에는 조형급 정도로 등장했던 대머리 캐릭터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조금씩 넓히게 되면서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머리는 강하다라는 공식을 만든 게임 속 대머리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머리 캐릭터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그들의 미친듯한 활약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디는 문명 시리즈에 인도 지도자로 등장했는데 현실 세계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게이머들을 공포에 떨겠습니다 문명에서는 서로 다른 문명끼리 사치장한 거래가 가능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비폭력 이미지 때문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게임 속에서 간디는 폭력 및 전쟁 따위는 모를 것 같은 선한 얼굴을 하고 유저들을 찾아왔는데요 실제 간디가 아니라 AI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상반되는 아주 폭력적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수한 냄새가 나는 옥수수를 잔뜩 챙겨와 유저들을 협박하기도 했는데 옥수수를줄 테니. 다이아몬드를 내놓아라.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타격적인 언행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현실세계의 간디는 무정 비폭력이라는 슬로건으로 너무 유명했었기 때문에 정말 웃음기 하나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시도하는 간디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유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어록을 잠깐 살펴보면 얼마나 유저들에게 공포정치를 펼쳤는지 어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킬 때가 왔군. 다른 머저리들처럼 죽여주마를 시작으로 나는 폭력을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순순히... 행복했더라면 유혈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까지 민머리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후 간디는 게이머들에게 폐왕간디 간디스칸 등 새로운 별명들을 얻게 되었고 각종 짤들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데요 물론 게임을 통해 현실과 다른 간디를 본다는 점에서 더욱 더 유명해지게 되었고 민머리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게이머들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드네임 47은 히트맨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ICA 조직에서도 그를 요주의 인물로 설정할 정도로 살인 청부업자 세계에서 레전드급 암살자로 등장합니다.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코드 민머리라고 단순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트레이드마크인 뒤통수의 바코드를 보고 알수 없는 섹시함을 느꼈던 유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설정상 전 세계에서 코드네임 47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알려져 있으며 완벽에 가까운 신체 능력의 소유자로 멘탈도 엄청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피소드에서 그의 대비 환자 기록을 볼수 있었는데 흑색종 콜레스테롤 당뇨 암 심장 이상 등을 모두 검사해 봤지만 모두 깨끗했고 신체 나이가 20대 초반에 가까운 초인적인 인물 이라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의 기록에 따르면 코드네임 47은 하나의 커다란 줄기 세포 그 자체이며 완벽한 인물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사람 같다 라는 내용과 함께 그의 신체 능력에 대해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말도 안되는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거물급 인사들을 완벽하게 암살 하며 증거 또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음의 신 혹은 남살계의 레전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체 못하는 게 뭔가 싶을 정도로 각종 잡기에 능숙했었는데 잠입 도중 군인 예술가 일개 직원 등으로 변장을 해 그들보다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도 버거워하는 역할이 있었으니 그 역할은 바로 킹반인 역할. 학습을 통해 직업을 배웠던 그에게 일반인처럼 산책을 하거나 관광객인 것처럼 행동을 해달라고 하면 구체적인 역할을 달라며 당황스러워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유저들은 냉혹해 보이는 민머리 암살자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에 친근함을 느꼈고 자미과 암살 교육만 받고 살아온 코드네임 47이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코드네임 47은 왜 대머리인가요? 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저가 신빙성 있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접 전투 중 머리채를 잡히지 않으려고 두 번째로는 임무 수행 중 모발을 흘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피에 새겨진 바코드를 유저에게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 위해서라는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드네임47은 임무를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었는데요 일반인들은 머리카락이 소중하고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 머리카락은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하나의 작은 요소로만 보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글을 본 유저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고 나도 만약 민머리라면 회사 일에만 완벽히 전념할 수 있고 코드네임47처럼 완벽한 셀러리맨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다소 황당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크레토스는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게임 가도브워 시리즈의 주인공 캐릭터로 스파르타의 망령이라고 불립니다. 과거 아레스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건졌지만 강계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면서 신을 증오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을 포함한 신들까지도 그의 앞길을 막는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시리즈 초반에는 아레스에게 받은 체인 달린 검을 사용해 미친 민머리 살인기가 되었고 보이는 모든 것을 난도질했는데요. 피비린내가 날것 같은 그의 민머리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고 잔인 무도한 그의 모습을 보고 왜 스파르타의 망령이라는 별명이 생겼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설정이 북유럽으로 넘어오면서 노세한 크레토스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빡빡이지만 수염이 덕수룩하게 자란 그의 모습을 보고 거봐라 수염 있지 않냐 크레토스는 태생부터 민머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신과의 전투를 위해 자신이 선택해서 대머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크레토스를 빡빡이 순수혈통으로 볼수 없다라는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며 그가 민머리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많았었는데요 가 오브 어 프로듀서 에런 카우프만이 인터뷰에 나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염이 풍성한데 어떻게 머리카락은 한올도 없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크레토스는 태생이 대머리인 모양이다 라는 생각보다 단순한 대답을 했고 수염은 늙었지만 현명해진 크레토스의 노련함을 표현하는 시각적 장치로 사용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뻔하고 무미건조한 대답에 게이머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고 역시 태생이 민머리여야 크레토스의 강함을 설명할 수 있다는 멍소리를 시전했다고 합니다